입체계진이 입체 어떻게 선만이 참아야 겠다 이것이 중요한 인재심만소 수처자 입체계진입니다. 그때 에은 어언자, 할수 있는 수초잡 재미는 수초에서지, 것을 따왔으면 지금 이미를채지이라 이렇게 다 만드는 건강하다 지난 이렇했는데 이제 수초 이제 건강을 따왔으면 지금 있는 수초해야예 또 어떻게 그 무슨 것을 그것이 아니라 서주중에 대해서 말이야 이렇게 되어 그러니까 다 다, 이제 다그선고하는다이다다 참제다 이말입니다 이렇게 말는다그근인데 구세를 위해서 이말참평상자 하는 일이 서로 안달리 안되어 있지 그게당한 것은 말이야성고마다말이는게화장차라말이야국날들에말이야 어? 말이야, 어? 예를 들말그렇다연다가말이야 아무리 만드는 게참 똥구디 섰더락해도 그 사람 마음이 그것이 만든 그거가 어? 참말로 어일어나되고 말이야. 아무리 만드는 가시다 섰더락해도 어나되고 말이야. 술집은 튕지, 달아보지도 않고 집을 다섣더락해도그 사람은 더 연하되다 그 말이야. 금말쓰기다그말가장다르다그 그 말이야. 그래야 이을때 계신 게 참된 곳 아닌 거죠. 창없다그 말이야. 상한 곳이 없어 어? 보통 사람 만드면그 어? 경력에 따로 있고 범죄에 따로 있거든 자그산관이 따로 있고 대령이 따로 있고 범인이 따로 고 중생에 따로 있다 경인에 따로 있단 말이야또그인내만중생 중생이고 또 범인은 범인이 외도이고 나쁜이 성말이다 따로 따라 들어왔거든 응? 따로 따라 들어왔지만 바로 네? 이저 순간에 볼때모두 것이 한 번은 통별무여요 모든 것이 만나면은 구해지는 게없다말이야그 사람은 아무리 나쁜게 서투를 쳐도그사람성격은탁 깨끗한 것이다 이말이야 그래서 천달로 마은데 있는 자무에가지않는말이야그림경계를 음, 네, 같이 성취하는 사람은 말이야 무슨 경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좋은 것이 따로 있는 나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쓰는 것마다 말이지 그런 것마다 가은데는은로많데 있는 자 천달로 만대데 있는 자 하는 것이 곳이 좋은 것이다 이말이야 예를 들면 천자가 말이야 실제 천장 같은 천장 아닌 곳은 전부 영상이다 그말이야. 천장이고 천재 천장 같은 정말 영상인 이지면서어 천장 어디 앉았지도로 돌로 앉아도 영상이고 많이 나무에 앉아도 영상이다 그말이야. 천장 아닌 곳은 전부 영상이다 그말이야. 그러한 마찬가지로 공부를 바로 깎뜻 사람은 그 안진 것이 말이야. 전체가 다 많이 있는 자말로 어딘지가 많이 많지 한 말로, 어, 말로 근데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최 교설 찾지 말고 바로만 이 바로 떠서 말이야. 바로 공부를 성찰 같은 면은 가는 건 말이야. 어? 효과 맞아 말이야. 처음보다 말은데 니는 이제 참을 무장하고 찍었고, 화장차리고, 대우든지 참을부사하대 해탈된 거다. 이 말입니다. 경례 회안부득이야 예? 어떤 경제가 오도록 하되면은 회안부득이야그사람을꾹고못 간다. 그 말이야. 아무리 만듦이 차오마구의 경제가 또마구의 마궁굴에 이제 가사한다거든 아무리 마구의 왕자들한테 도그 마궁굴이 구 아니라 그 만듦이 제대로 화장차려 했잖아 그래서 마궁이 들었지, 참말 많이, 많이 마 엉만 마궁이 들어서그사람한테다 굽고 땡땡 돌락해서 말이야. 절대로 만지면 안, 그 사람들은, 안, 그 경제 안 끄달려간다, 그 말이야. 그 마궁뿐 아니라, 모든 그림이야. 어? 이제 이 사람은 공부를 성찰하는면 처처 만지면, 모든 것이 만 참말로, 참된 것이기 때문에, 예, 진유대용이다그 말이야. 진유대요 이것이 대형이 때문에 말이야 아무리 만든 마금이라 우유에도 마금이 와서 어? 그 사람을 다가 어떤 일저리이지저리 이리저리 또 갈라케 도또 가지 못한단 말이야 어떤 경제란 말이야 어떤 마금의 면은 경쟁이 아껴이든지 좋은 경제든지 나쁜 경제든지 이 경제라는 순화 경제를 다 말하는 것이지 좋은 경제가 말하는 나쁜 경제가 말한 것이 아니야 부처 어? 경제도 만든 그 어? 마금 이사를 갔다가 미혹하지못한다 말이야 마금이 경제도 많금의 이사를 뉴욕하지 못한다는 말이야 불 말을 갖다다말한 것이야 그래서 결국 말하자면은 참으로 이 발동사람이니 부처에서 속지 않고 마궁에서 절희들이 속지않아 한다 이말이야 부처에서 속지 않고 됐으면 마궁에서 또 속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한테 부처에도 끄다니에 가지 한고 말이야 마궁에도 끄다니에 가지 않고 부처에도 지배를 받지 않고 마궁에도 지배를 받지 않고 말이야 그런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하겠어 종료 종료 섭료 무감에 처하지 말이야 설사는 종료 과거에 말이지 그, 이 살인이, 이 과거에 만드면 이제 참말로자제습제에가오무관로를 찢다, 이 말이야. 오무관어를 찢어. 보통 어떤 오무관로를 찢다, 뜨면은 이제 무슨 인과 분명해가지고 인과 분명가가지만과거에서 받는 것이든 과벌로 가서 받, 받는 것이든 말이야. 그렇지만은 실제에서 만드면 네. 참으로 이제 사철이 설치가 되면 안 되면은 라나 내가 아비어리야무구 음, 깜짝 놀랐아비어리아비지오엘이맛도던거 내려가야 된다 말이야. 어? 아비어리면제오는이어가야 된다 말이야. 삼월인데 바로 떠지 같은 삼천 대칭 대지에 만든 일수 에없떤니 만드니 다무지진방인데 말이야 어디 가서 만드니 어디 모지 일기고 모을 할게 뭐였냐 어디 가서 붙듯 이렇게 였냐고 말이야 실제 이제 아비를 아비 만드는 찰나 일가아비가 아비, 하나하나 었다고 말이야 이 찰나간에 만드면 아비에 무관념 무관념을 지고 전부 다만 일개 일비를 가지고 무아일을 만드니 이사람같테 어디 기대를 못한구성을 못한다 그래서 철사만드면는 과거에 내얼이 많이 죽가 있고 오, 오 무관왕을 렇게키더라 말이오 에? 오 무관왕을 키웠더라 도그 사람은 오 무관왕을 이 과를 로서 말이오 그 과를 밟지 않하고 말이오 저희 해탈 대에서 말이오 에? 해탈 대학에 대해서 말한뒤무에가재한 말이오 해탈대학에서말한뒤면은 화장 차례에서 내 마음대로 논다 이 말이오 대자리가재한걸 말한 것이오 어 그럼 제시전에는말한뭐 그 우주님 뭐뭐뭐 설자 뭐, 한번 뭐, 대자함번때문 참겠네 그래혹이리도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이 스몰이면은 본래는 말이야. 분명히 말하, 분명히 말이지. 또, 또, 또, 저를 안 받는 것도 아니야. 영가신 중도가 되었거든. 영가가 중도가 되었 찰나 안 밀어가. 아이, 왜 이렇게 해놓고 결국 또마지나 날에 가서 또 이제 순정이 만 인자 이제 공항에만 착해가, 공항에만 착해가 있고, 어, 암담만 착하고 갔더니, 막만큼 저의 종행와를되거든 어떻게 참을지 쭉 오고 가기 지옥에 들어가 있고, 양을 간다. 했단 말이야. 안다, 안다. 했는데. 이제 그 일을 갔다가 이제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이요. 분명히 살아나와야 된다고 말이요. 반닥한 음. 것도 거짓말이란 말이지. 안 받는 것도 거짓말이요. 이거 이야에서는안 받는 것도 거짓말이고, 안하는 것도 거짓말이기 때문에. 받지도 않고, 안박지도한 말이요. 그래서 어찌 자기가 지금 참으로 자유자재한 말이요. 그한도로를 대책한 이것이 실제 만드는, 무해자제한 만드는 했다. 자, 이것이라. 금수의 학자는 종국식부하고 말이요. 금수에 합자드리면다버을 모르고 이무에자지한대지 햇살이 벌려먹다고 말이야. 이에촉비행 말이야. 촉비행을 만드는 저, 뭐이저 염소 말한 거야, 염소. 촉비행을 염소라는 것은 코 돼지만 맞으면 다 저기 저, 저, 저 입에 저기 문다, 문다, 문 말이야 어? 봉, 봉평을 안이불이란 말이야. 뭐 어차피 물개면 봉을 말드저게 입에 하나 입에 집에 없어거든 그 보통 말도 아니었어. 어? 이 염소라는 것은 잠깐 묶으신 거뭐 이동 열두 가지라나? 뭐, 뭐 했으니 뭐 닫히고 닫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촉비에는 그 자기 그 염소라는 것은 자기 입에 코에 묻은 뭐 어려운 것들은 어찌 짚어지고 전부 다 짚어지고 짚어다이 말이야. 그래서 노란을 부르면 하면 이게 조인지 신뢰인지 모른다 고 말이야. 상견이 뭔데. 좋은 좋인은 상견은 상견이야. 좋은 건 좋은 게 나쁜 건 나쁜 것인지 말이야. 이것은 멀글만 아니면 아무 무부인한 걸을말는것이예저 좋고 굳은 것도 모르고 아무 무부인명멍청이 봉사 봉사를 말하는 것이예단 말이야 봉사는 뭘할수 있나 그래서 뭐지 이 얼른 같은 말 정도 집을 챙기는 것 이시기야 그것을 갖다가 비유하기를 갖다가 음, 그 저게 염소 말이야 너희들이 뭐, 얼른 같은 거 잡고 뭐 집을 챙기는 그런 걸 갖다가 비유한 것이야 이것은 남것도 모르는 거는 이해하니까 너라부분인야이 종인지 어, 참으로 삼성인지 말이야 이걸 갖다가 이제 모다 말이야 빈주를 부돈이야 이게 소인지 주인지 그것도 모르고 분갈 못한다고 말이야 여기에서 노래이분명하다 빈주가 여행이다라 말이야 빈, 빈도 없고 주도 없고 뭐 안되면 노도 없고 양도 없고 선도 없고 부추도없고 자수도 아니고 한겨내면 그 이거 마치 뭐 구두 문신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니 이것만이 딱 붙여야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외도라고 말이야 외우더라고 말이야 부추를 찾아볼야 찾아볼 수도 없고 조사를 찾아볼 수도 없고 중쟁을 볼, 볼 수도 없고 뭐? 성인을 볼래야 볼 수도 없는데 말이야 분명히 또 중쟁 중재앙, 중쟁이 그만 안되면 또 성인의 세계 그러면 삼불이상이요, 두불을쓰거든 삼이서 안만 산을 받은 사람이고, 수는 물어 받은 분이 아니야. 그럼 당신은 산삼수가 왔냐니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만 분명히 분명하단 말이야. 분명히 산 사람을 가와는 하면서 삼불이상, 수불이 쓰고 말이야. 어, 두불 삼국이상두쓰면서 산삼이가 와이란 말이야. 이것은 후에 자리에 뜨게 되지. 만약 어디 산이 아래로 간다고, 산이 아래로 집하고산 아래 간다고, 산 아래 집하면그은사인단 말이야. 그게 위에 자제한것 같다 말한 것입니다. 이 기술은 4 6도야 이것은 만이란어난만4 1도사던 생각만이 도와들렸거든 응? 예? 또저집 입디기 연이야. 연이 말이저집 분장으로서 가어가다 말이야. 분장으로. 새끄러운 가보여더니 예? 그러니 이집 부디기란 말이야. 분장적로서못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 내 진정 추가, 출가, 진추가인 이력, 어디게이걸갖다가 진정 추가인을 갈수 있나. 이것이라. 그래서 만드이 대용이 대기 대이전한말이오 하지 위에까지한일 이런 경제 삼을 자제해뭐해야지 말이여 무슨 기인데 벌써 수준이 없다 갈때보 있다 그 말이여 말이여 어? 있다 고그 말거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 사실은 예, 이제 국민이 꿈을 갖다 깬 사람한테 인사를 전할 때 다처럼 말하고다 쓸데 없어 없지만은 이제 꿈 꾸는 사람 을 위해서 할수 없어 이런 방편 음? 방편은 안 실수 없다 이말이야 중동무시라서 만드면 또 언냐? 것도거언저 이집 있는 것도 없거든. 그득실이시고 뭐 어디 그그 저기 어디 를갈수 있는가? 일체 스기이무비에비 배배 일체 빽가운데다 다시 무슨 뭐다 만드면 어어 설일이고 과차자라도 설상만드면 한 비비라도 어? 이보다고 진행하는 비비 있다 말이야. 이번 진행이 뭐 있다 품되면은. 아서 이문묵명하 말이야. 내가 말할 때는 이게 뭐꿈갖이 환나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환나와 마찬가지야. 참지 말아 무슨 뭐, 뭐 초보 본쫄지다 말하고 무신소리를 하더라도 결국은 그 전부 다장대 꿈꼬대, 꿈에서부터 꿈소를한 소리지. 농은소에다가 예? 말이야. 농은소에 이제 실제 어떻실 칠, 또는 아니더라. 말이야. 산신설로을 대하시란 말이야. 산신설로은다 이렇다고 말이야. 난 이렇게, 이러지 한다 어? 이렇게 한다, 이 아, 얘기,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야. 어? 이것도 이제, 어? 사실 보면 자기가 이제, 어? 뭐, 발등이한 것지만은 발등이도안 돼. 그래발등이 되는가? 잘 아는 사람 만나면 듣니 꽤도 못 찾을 것인데. 도이야 어? 이 대중들하고 말이야. 직근 목전 말이야. 목전에 고명 영역지 청자 말이야. 지금 고명하고 만든영역하게 만듦, 이제, 뭘 듣는 게 아니냐고 말이야 어, 듣는 게아 차에 첫째에 불치하고 만 이, 뭐, 사람은 떼었냐고, 첫째야. 아무리 걸리는게 없어. 어, 통화시대에, 쭉, 시방 벚계를 갖다 어떻 통관해 와있다고 말이야 오, 시방 벚계를 갖다가, 응? 삼계자재에서 삼계의 진이 차에 무해하다고 말이야이일진이 차별된 거거든. 모든 일진이 차별된 위에 불릉 가하니라 예? 이 어떤 웃긴 경제 국가들 개도 표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 사람과 같은 웃긴지 이리저리 마음대로 할수 없단 말이에요. 어 웃긴 자기 자유야가 있고 모든 웃긴 능동기이지 요새 말하는 능동기 이제 이수동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환이라 카는 이륙 금 이륙 가고 저리 끔 저리 끄고 웃긴만 끈대로 끄기 가는 거지. 교환이라 카는 게여도 교환하는데 그게 참으로 자기가 정말 이제 확실히 이제 눈을 떠있고어자유자재이기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떤 사람이 멋진 꿈을 까고서 어 목을 손을 못 댄다 그 말이라. 일0 0 가래 추위 법계에서 말이야눈 깜짝 새랐어떻게법계서 들어가거든, 들어 간다 가는 길도 법계는 어디 들어가고 나갈 게 있어, 어? 그, 들어 가고 나간다 하면 그 법계는 아니거든. 법 세계는 보면 추이는 곳인데. 어 간다 갈땐 벌써 그건 저, 그, 저, 사베비,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그 사배비, 죽은 배비다고 말이오. 그냥 할수 없으니까 이제, 드 간이 나가니 사는 것이야. 그렇다고 해서 어디, 저, 문을 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게인줄 알면 안 돼, 야 동굴 설불해 하냐, 부처를 만나면우 부처를 설하거든, 봉조 설계하면 도살만 님면도살을한라고 말이야. 도살을 쓰라면 뼈고봉봉망을 설라 내면서 망만면 망을 쓰라고. 봉아기 설라 어? 기야아기 아길 만내면 아기를 스쓰 하거든. 해 일체 째만 일체 체를 갖다 행해서 유리국도란 말이야. 이때 북태유리에 대한 말이야. 그건 자기 자리에 노는 걸 말한 것이라 조화, 중생, 어대 일체 중생을 조화라 하거든. 미진 일념하고 말이야. 북태인만민 <웃음> 일념도 어 저게 그 자. 저 떠난 일이다그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무상급계를 갖다가 무상을 갖다가 일체, 일체 만비 무상을 증해가지고 말이야 증해가지고 어떻게 유의자재하는데 거기서 한중재를 어디로 중재을 갖다가 뭐중재을 갖다가 뭐 부처도 찾아버렸었는데 그뭘중재하라고중재을기어한다 하냐 그 말이야 어? 이것들이 말이 안 된다는 소리인데 안된 소리인데 그렇지만 그나마 문제에 가서는 또 이제 그 중생 분명히 중생이고 또 부처는 분명히 부처다 말이야. 그래니할 수는 이제 나는 부처고, 나는 중생이니까 내가 먼고 죽고, 너는들은 성불해라. 이 이런 또 이제 연극을 하는지라 이 연극인 줄 알아야지.